네. 요번에는 334페이지에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어요. 그죠? 보존등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밑줄 그어드릴게요. 자, 보존등기에 대한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니까 요건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요. 자, 중요한 거 이런 거죠.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한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할수 있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거. 부동산 특정 일부든지 아니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할수 없다라는 거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공유일 때요. 공유일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보존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예. 그 다음에 만약에 전원을 위하거나 또 1인이 전원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. 자, 보존등기 신청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전등기랑은 다르게 이렇게 보존등기라고 되어 있고요. 어, 등기 원인을 쓰는 부분은 없어요. 아 없고요. 대신에 신청 근거 규정기라는 부분이 있죠. 65조 1호, 2호, 3호, 4호. 이렇게 쓰게 됩니다. 여기다가. 그 다음에 신청인이 한명 밖에 없죠. 단독 신청이니까. 여기 이제 보존등기 신청서좀 단순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신청 수준은 0 0 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통은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보존등기는 등기필 정보 안들어간다 무슨 계약서 첨부 서명 같은 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대백이 혼자 단독 신청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자 이쪽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원시취득이 원칙이겠죠. 그 다음에 직권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. 또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를 말소한다. 이게 이제 규약을 폐지했다는 것인데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그분건물의 일부 부분이 있고요. 이게 이제 전유부분하고 서로 왔다갔다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유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귀약성 공용을 폐지하고 전유분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갑구를 말소한 상태였는데 여기는 갑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구가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보존이 갑구가 열린다 이런 취지를 여기다 이제 써 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걸 여기다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귀약상 공용 부분 전유분 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음, 여기서 이제 본론이죠.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가 항상 장판 소특 그랬죠. 대장에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 최초 소유자가 되면 그 아들도 되고 포괄승계인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. 보존등기를 근데 조심하실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전 등록을 받은 명의이다. 얘는할 수가 없어요.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최초 소유자가 아니거든요. 다만 미등기 토지에 자 미등기 토지에.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았다. 이거는 최초로 받은 거여서 얘는 할수 있다라는 거.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다음에 회사 합병이라든가 이게 이제 포괄승계란 말이에요.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가능합니다. 할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.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는 거. 유증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돼요. 다음에 확정 판결이죠. 6 5조2호에 따른 건데요. 확정 판결은 이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대장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한 판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. 판결. 확정되면 좋다고요.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. 이걸 한번더 써놨어요. 소유권 확인 판결 하나인다가 아니라 무슨 판결이라도 다 포함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자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와 토지의 경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할 수가 없다는 라 것과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할 수가 있다. 이 부분을 꼭 구별을 해놓으세요. 자세한 내용은 그 의미가 없어요. 건물은 안 되고 토지는 된다.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국가 상대로요. 다음 수용 있죠?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다는 거예요. 이럴 때도 보존 등기가 가능한데 역시 보조 3호의 사입니다 특별자치 도지사 자 장판수 특에 해당하죠. 자, 시장, 군수, 구청장 요즘은 이제 군수 얘기를 가지고 지문을 내기도 합니다. 자치구 구청장으로 된 적도 있었어요. 얘네들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만 가능하고,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는 여기서는 못합니다. 이런 확인으로는 건물만 보존등기 할수 있다. 아까 나왔던 장판수, 얘네들은 토지 건물이 다 가능하거든요. 특별자치도 이사,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이제 건물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세요. 다음에, 신청서, 방금 보시다시피, 신청서에다가 65조 몇 호다라는 거 쓰라 그랬고요. 등기 원인은 없다라고 했죠? 이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. 여기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. 자, 기타 서류들은 뭐, 소유권 증명, 장판 수특하고, 대장하고, 뭐 이런 서류들이 들어가게 된다. 주소도 증명해야 되겠죠? 등기배 써야 되니까. 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준다.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. 자 다음 페이지에 자 지금 343페이지에 직권으로 직권으로 등기관이 알아서 어 지가 자동으로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. 자,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의 처분 전 미등기인데 소유권의 처분 전이 어떤 거냐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이런 겁니다. 이런게 들어왔을 때 등기관이 알아서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걸 가지고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가압류 가처분 경, 강제경매 이것만 한정되는데. 여기 갑자기 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이런 게 났단 말이에요. 이런 건 해당이 없는 겁니다. 네. 딱 이런 사유, 소유권에 대한 기본적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와 같은 기본적인 처분 제한이 촉탁이 됐을 때, 이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부를 열어주는 네. 이런 직권 보존등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. 자, 또 이런 게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. 다음 페이지, 344 페이지죠. 자이 미등기 주택인데, 자 주택인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자,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촉탁이 들어왔단 말이죠. 이런 상황에서는 등기관이 자, 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임대인 명의로 먼저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. 자 앞에 봤던 그 감류가 되어서 직권 보존 등기가 되는 상황에서도 감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. 보존등기까지 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. 가류 때문에 됐다고 해도 가류 풀면 보존등기는 살려야죠. 네, 이런 취지입니다. 자, 이 직권보존등기, 석광수 씨의 보존등기가 왜 들어왔냐. 이 석광수 씨가 신청한 게 아니어서 없으니까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가처분을 건 겁니다. 그 가처분 촉탁으로 인하여 지금 3월 12일 날 같은 날이죠. 이렇게 석광수의 보존등기가 들어오게 됐다는 취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직권보존등기입니다. 네, 그냥 소유권 보존등기는요. 앞에 네, 예를 들어서 예, 그냥 소유권 보존등기 같은 경우, 이렇게 이제, 예, 자,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여, 여기는 뭐, 안 나왔네요. 자, 갑고 이제, 박영숙 씨의 소유권 보존등기 나와있죠? 98년 12월 4일날 이렇게 들어왔다. 이렇게 박영숙 씨가 단독 신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. 뭐, 종중명의로도 이제 보존등기 들어올 수 있는 거고. 예, 그렇지만, 아, 직권 보존등기는 보셨다시피 접수되는 안에 비어있는, 예, 직권으로 얘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존등기에 관한 밑줄을 그어드렸습니다.